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연애를 했었는데요 그 사람과 종결이 됐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내 상대방에 대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? 복수를 안 하고 그냥 놔둘까요?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나는요 너무 화가 나서 못 견딜 것 같아요. 물론 지금 당장은 정말 못 견디는 마음이 있으실 수 있어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부질없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. 물론 또 시간이 지났음에도 복수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부터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? 저는 복수를 하는 게 좋다, 복수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어떠한 생각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. 우리가 복수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요. 그 복수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. 내 마음속에 지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요. 그럼 일단 경우를 한번 나눠보자고요.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요.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잘해줬고요. 그래서 그 사람 없이는 못살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뒤통수 쳤어요. 정말 배은망덕해도 이런 놈이 있을까 싶은 정도예요.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. 또 하나는요 나는 원래 그냥 갑의 마인드가 있어서요 이 사람이 감히 나에게 이런 정도로 나를 대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그 괘씸함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나는 복수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경우처럼요 정말 잘해줬는데 배음망독도 유분수지 라는 생각으로 복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수는 뭘까요 그 사람이요 나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일까요? 아니면 그 사람 인생에 오점을 남겨서 두고두고 두고 괴롭히고 싶은 마음일까요? 첫번째 경우처럼요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아프고 괴로워서 못 견디게 만들고 싶다면요 적어도 나는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 사람이 나 없이는 못 살게 하는 그런 마음이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선 내가 그 사람에게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들 그 사람 마음을 다시 나한테 오게 만드는. 그런 노력을 해야겠죠.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잘 감추고요. 오히려 거꾸로 그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들거나 나를 믿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라고요.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믿고 있는 순간이 되면요. 그 사람도 나에 대한 감정이 커져서 나에게 분명 잘할 거예요. 근데 나는 요 복수하고자 했던 마음이 요 처음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당할 수 있나 하는 마음 때문에 괘씸함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네요 그럼 나는 그 마음이 다시 흔들려서 결국 그 사람하고 다시 깊은 관계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도 있겠죠 그때 여러분은요 이 사람을 냉정하게 내치고 상처를 줄수 있을까요? 혹 그게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그렇게 했다면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은 나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? 그 사람은 나에게 괘씸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? 그런 마음을 떠안고 내가 평온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요? 또 다른 경우, 나는 내 살길 찾아갈 건데요. 그 인간이 행복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자꾸 뭔가 태클을 걸고 문제를 만들어주고 싶어요. 그래서 그 사람이 괴로운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고 싶거든요. 그러면 그렇게 내가 나쁜 수를 쓰든 어떤 방법을 쓰든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들 수 있다고 칠게요. 예전에 했던 카톡 내용들이나 전화통화 녹음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만나는 새로운 여자에게 보내준다고 가정할까요?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갈라놓았어요. 그러면 내 마음이 좀 후련해지시나요? 그게 복수가 된 걸까요? 아니면 그냥 제대로 된 싸움을 걸고 있는 걸까요?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깨졌다면요. 그 사람 마음속에도 나라는 사람에 대한 괘씸함, 화가 나는 마음들이 치밀어 올라오겠죠. 그리고 그 사람도 요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. 물론 이두 가지 경우 모두 내 상대방이 마음이 착하거나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라서 자기가 당한 것을 나에게 돌려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일 경우겠죠. 그럼 반대로 요그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면요. 내가 이렇게 복수할 마음이 처음에 안 생겼을 거고요. 어쩌면 안쓰러운 마음이나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라면요. 그렇게 당하고 괴로웠을 상대가요.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다면 정말 내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어쩌면 그때는 나라는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내 스스로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경우는요 내가 원래 갑의 마인드로 있었고요 이 사람 나한테 꼼짝도 못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콧방귀도 안 끼고요 그런 내 지위를 잃어버리고 위치를 잃어버린 게 화가 나서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걸 거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은요 이런 나와 만나면서요 나에게 맞추고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이니까 조금은 마음이 넓고 착한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지금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내 말에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나란 사람을 모른 척 외면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는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오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한다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나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움찔 할까요? 아니면 나란 사람을 불쌍하다고 연연한다고 생각할까요?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해도 나는 그 말조차도 잘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. 귀찮아서 더럽고 치사하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해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 내가 화를 뿜어내서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해도 요그 사람이 나를 자꾸 밀어내니까 나만 오히려 더 연연하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될 거예요. 그 사람의 상대에게 이 사람과 있었던 일들을 구하고 그 사람의 치명적인 부족함을 그 사람의 상대에게 알린다 하더라도요. 두 사람은 요 이미 같은 편일 거예요. 그리고 내가 만났던 그사람이요 새로운 사람에게 나라는 사람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의 상대방은 요내 편이 아니라 그 사람 편일 거라고요. 그래서 두 사람 다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될 거예요. 그리고 나만 더 괴로워지고 내 모습이 더 비참해지겠죠. 복수가 이루어졌을까요? 아니면 나만 더 괴로워질까요? 여러분들이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복수를 하실 수는 있겠죠. 그 복수의 결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? 그리고 나는 앞뒤 가리지 않고요. 복수를 하고 싶어요. 그래서 했어요.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 잃었고요. 나도 하나 잃었어요. 그러면 그 복수의 마음이 사라지나요? 아니면 나는 어쩌면 이 사람보다는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내게 더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내 소중한 것과 그 사람의 것과 그냥 바꾸실 건가요? 그 사람이 못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면 내거 하나와 그 사람 거 하나는 바꾸어서는 안 되는 걸 수도 있죠. 왜냐하면 내게 훨씬 더 소중한 거니까요. 내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.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라면요. 내가 조금 공격하면요. 그 사람은 두배세배 배 공격하려고 할 거라고요. 그러면 내가 잃어버릴 게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내가 오히려 좁은 사람이고요. 그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요. 내가 복수하려고 뭔가 공격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은 내가 더 처절하고 안쓰러워 보여서 내 스스로만 자꾸 비참함을 더 느낄 거라고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려던 건나 난데 내가 복수를 당한 것처럼 될 수도 있죠 화가 나는 마음이 어떤 이유에서든 요 복수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? 우리가 하는 연애는 요 나와 상대방이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봤는데 그 상대방의 모습이 그 정도인 것 같아서 내가 좀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들수 있어요 그런데 그땐 참 다행인 건 맞죠. 내 상대방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요. 아니면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 갑질을 하다 보니까 내 상대방이 나라는 사람에게서 떠나갔나 봐요. 그러면 나는 이번 연애에서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뿐인데 그걸 복수의 감정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만약에 복수를 한다 하더라도요. 내가 그 사람에게 드렸던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내 만족도가 그만큼 클수 있냐고요. 다른 사람의 인생은 잘 모르겠지만 내 인생만큼 소중한 건 없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수의 마음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